안녕하십니까 3월 30일자 해외선물 미국 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크레디 스위스를 인수한 UBS에 대해 스위스 정부가 자금지원 승인을 발표하자 상승 출발했는데요 은행주의 리스크가 완화되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또한 마이크론이 7% 이상 상승했는데요. 2025년 반도체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발표에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더불어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지표인 3월 스테이트 스트리트 투자자 신뢰 지수가 전월 대비 4.4포인트 개선된 81.4포인트로 발표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네요. 원유는 EIA가 원유 재고 749만배를 감소했다는 소식에도 차익실현 매물에 속폭하락했습니다 은행 리스크가 전반적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자금 지원 등으로 리스크가 완화되며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으로 반도체 업종의 낙관적 전망과 기관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심리도 시장을 견인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DS 화면번호 402로